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꿀만리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분 찾아와 주셨습니다 포켓몬 꿀잼 만화 만드시는 CPTG 이게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꿀잼 포켓몬 열차 출발합니다 빠빠 자 레드의 모험 시작입니다 오? 근본 오. 1세대들! 꼬부기 파이리! 이상일씨 너무 <목소리> 커요! 아... 어. 아니 잠깐만 이거.. 시작부터 당황하게 만드네? 말하는 포켓몬이라뇨? 아... 아... 불꽃 포켓몬인데 후진 기린술밖에 모른다는 거잖아. 자, 이상일씨 어필 시간! 자! 히이 <목소리> 그래! 물뿌리기는 좀... 음... <웃음> 여기서 꼬부기 약간 개그캐네? 아... 그래요... 멍청한 이상해씨 그리고... 나는 지나면 리자몽이 되죠! 아 맞네 1세대 파이타입이 저기 웅이가 관장이라서 파이데 선택하면 망하겠는데? 적극 자기 어필하는 꼬부기! 어? 어? 뭐야? 날수 아, 있다고? 아, <웃음> <웃음> 그렇게! 레드의 선택은 꼬북이다 차리서라! <웃음> 멍청한 포켓몬들! 아. 음. 아. 그 와중에 멍청한 거보소 아. 예 도와달라고 해서 없애줘버렸습니다 자 다음날 어 오케이 체육관 부수로 왔네요 오 물기술 퇴 어때 어때 아프 아 <웃음> 그렇게 선택받지 못한 스타팅들 훈련을 위해 떠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위험한 장소 같은데 어 뭐야 야생의 캐터피를 만났다 아프지마. 자, r o u 서 b u 서 h e 서 e it's really d a n g 아! 야야야! 아, 아. 야, 야. 이거 포켓몬의 궁료를 깨버렸어! 서로 번갈아가면서 공격해야 되는 걸 실시간 공격을 해버리다니 이 다물어! 나 지금 스타팅선택안 돼가지고 굉장히 빡쳤거든 건들지 말어 그래 싸움에 정정당당함이 어딨어 잠깐만 기다려봐 니네들 이겼어! 으아아아아아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<놀람> 무자비 그 자체 파일이 <웃음> 어, 어, 마 무시한데요, 이거. 자. 어, 우리 긍정적인 면을 좀 생각을 해 보면. 캐터피 모자를 얻었잖아. t 져 Oh no. 동심파게 그 자체야, 이거. 어. 잠깐만. 꼬부기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? 어... 아니 포켓몬의 그딴 게 어딨어! 너희들은 그냥 배틀 노예야! 어디 피카츄 같은 대우를 받길 원해! 자! 공격해! 꼬부기! 아니야야야야야 레드야 너 진짜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네! 꼬부기한테 갸라도 써서 상대하라는 게 맞아 이게? 어어! 죽어라 임마! 이는 건나였고요 <웃음> 아. 하이리가 <웃음> 화가 아주 가득해 애가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? 새로운 주인님 찾는 각인가? <웃음> 그러 초인기 여주인공들 봄이랑 명이 어, 포켓몬의 <웃음> 입장에서 <웃음> 예. 인간들이 하는 말이네요 그. 못 알아듣는 게 맞지, 사실. Oh, that is really How could stand to that? 아, 뭐거좀 물어보려고 했는 이거. 이거. 어? What? 레드잖아. 거 <웃음> uh -huh? 뭐, 뭐야? 이맞이맞이 huh. no, 어, 맞아, 맞아. 애가 저 상태면 거 이거. 이는 이거. 이거. 이거. 이아 Well, well, if it isn't Mr. I hate making good decisions, you have a lot of nerve showing your face in the same area that I have to be in. <웃음> 잔뜩 욕하고 있는데, 야생의 파일이! 어, 어림도 없지? 나, 긍지 높은 파일이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는다. This time, you're gonna have to e 따라따라따 따따 따따 따따 따따 따 파일이 VS 레드, 뭐야? 인간이랑 못 넘겨? 아, 그렇지, 꼬부기. <웃음> 어? <웃음> 뭐야 파이리 너잘 만났다. 너좀 나한테 맞자. <웃음> 야너 그리고 나한테 완전 성성이야 임마. 맞아. 물로 바로 네 꼬리 불꽃 꺼 줄게. 뭐지? 오, 아니 너무 <웃음> 약한데. <웃음> 아, 물어 뜯긴다! 아, 아, 아, 아, 아, 아! 진짜. 아, 악마 그 자체네요, 레드. 진짜. 음, 파이리가안 잡히자, 도대체. 이제 이상의 씨를 노리는데요 뚱. 즉석에서 <웃음> 잡아서 이상의 씨로! 어! <웃음> 불가다! 이거 혼동 그 자체다 그렇게 인간 레드를 차치를 하고 동료들을 구해냈습니다 파이리가 그래 난 자유야 아. 뭐야 파이리가 주인이 된다고? And i'm going to be a better trainer than he could ever be. Well, he did set a p r 그래. We have 더러운 인간들은 필요 없다. 그래. On, no 가자. Place. 포켓몬들. I've got a good f <웃음> 우주 최초 포켓몬이 예, 포켓몬 트레이너가 된 엄청난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. Yes, I got o 저파일에겐도 아, 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무엇이 저파일이 yeah, gross! 아, gross! 아, 이제 사료도 안 먹고 yeah. 설마 포 아, 몬 직접 사냥 아, 서잡 아, 먹을 생각이야? Uh. 그래 그래 This is the wild. 오 f you want to survive out here, you got t learn to toughen up. Oh. Well, you might not be above eating insects, 코요미 버터풀저렇게 잡아먹으려는 이미 야생에 적응한 이상해씨에요아이곳은 <웃음> 정글의 법칙입니다. <웃음> 어? 설마 캐터피에 복수를 하러 온건가? 오노오아 oh, no! yeah. <웃음> 아, 일단은 캐터피 군단들에게 잡혀버렸거든요? <웃음> 어, 어, 어. <웃음> 맞아요 아 잔혹하게 썰어버린 캐터피에 복수를 하러 왔습니다 <웃음> 아, 그렇게 정정장담을 원했지만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케이 입도 막아 버렸고. <웃음> 어,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자. 이 캐터피 군단 어떻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지? h t you 똑같이 복수하려나봐요 그냥 사지를 썰어버려서 <웃음> 캐터피에 복수를 <웃음> 하겠다는건데 이거 <웃음> <웃음> 잠깐만 이상희씨는 녹즙으로 만들어버린대요 <웃음> 맞아 맞아 근데 꼬부기를 입고 있었네 <웃음> 야생에서 열매 저녁 열매 좀 파밍 좀 해봤는데. 아 근데 꼬북이 공격이 c 뭐 비눗방울 공격밖에 없잖아 u r 전통 능력 i 사 t l 제 will save us. Ah, Gobuki, k 꼬부기 그렇지. 아. 아. 피해 복수의 시간이다. 아. 오! 오, 너무 좋지 네 We 터피드싹 다! 제거해서 레벨업 오지겠나봐요 지금 근데 물타입인데 물공격 안하고 <웃음> 물리공격이나 해두고 말이야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캐터피의 치의 복수의 시간은 아직 남아 있지 않네요